이어서 SBS 오뉴스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우리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수출 통제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전량 물자 수출을 차단하고 러시아에 대한 국제 금융 결제망 스위프트 제 배제에도 동참할 계획입니다. 이대욱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는 대러 전략 물자 수출에 대해 수출 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네, 편사옥의 오늘 시청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가 방송됩니다.